안녕하세요 주식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조만간 세계보안엑스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안관련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최근 보안관련주 상승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월과 2월의 보안관련주 상승 이유입니다. 1월 5일에는 삼성전자가 녹스 매트릭스로 모든 스마트 기기에 보안을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라온 시큐어, KLN, K-Sign이 강세였습니다 라온 시큐어는 당일 고가 24%로 크게 튀었었네요 그리고 1월 12일에는 은행권 생체인증 의무화 소식으로 수산 INT 상한가 SGA 솔루션즈 장중 상한가였고 SGA 유니언 커뮤니티 외 강세였습니다. 다음 2월입니다. 2월 10일에는 챗봇 열풍으로 챗봇을 악용해서 새로운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인식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이글루가 장중 상한가로 가장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2월 21일에는 정부가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사이버 보안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으로 상승했었고, 당일 사이버원이 장중상한가로 가장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보안 관련주들 최근 상승 이유 살펴보았고, 보안 관련주들도 정리에 참고하세요. 이제 일정 체크해볼게요. 조만간 아시아 최대 규모 통합보안 전시회인 세계보안엑스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국내외 약 350개의 보안기업이 1200여개의 부스를 통해서 다양한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최 기간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시큐리티 월드와 보안 뉴스가 발간한 2023 국내외 보안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보안시장의 규모는 7조 400억 원이고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시장 규모는 각각 4조 5천 억 원과 2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과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2023년에도 보안이라는 키워드는 다양한 이슈를 선점하면서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상장 기업들 중에서 이번 보안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업들입니다. 일부 종목들 내용 살펴볼게요. 먼저 KCS입니다. KCS는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전문 업체로 디바이스 암호화 사업과 일부 신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KCS는 최근에 양자 암호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상승 이유 참고하세요. KCS는 이번 보안 엑스포에 참가해서 양자 암호 보안 솔루션 장비를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프트 캠프입니다. 정보보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 스마트 팩토리 보안 사업, 블록체인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캠프는 원격 접속 보안 솔루션과 웹 환경의 숨은 악성 코드 및 각종 위협을 차단하는 솔루션, 그리고 안전한 파일로 재구성해서 반입시키는 파일 무해화 솔루션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딥노이드입니다. 의료인공지능 전문업체이고 인공지능 머신비전 기술을 통해서 의료와 산업을 넘어서 보안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딥노이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보안솔루션 엑스레이는 국내 공항에 적용하고 있고 이번 엑스포에서 위험물품탐지솔루션에 대한 전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파이오링크입니다. 네트워크 제품 및 보안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파이오링크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 보호를 위한 장비를 전시한다고 합니다 API는 두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네요 다음 질환지교 시큐리티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이고 보안 관련 각 분야별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을 다수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지란지교는 모바일을 통한 기업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중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서 강력한 보안과 협업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한국전자금융입니다. 금융 자동화기기 관리 서비스 전문 업체로 영상 보안 솔루션과 출입 통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통합 관제 시스템과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해서 차량의 진출입을 제어하는 장비를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유니언 커뮤니티입니다. 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이오인식 전문업체로 생체 정보 인식을 기반으로 한 출입관리, 근태관리 등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는 얼굴인식 시스템 장비를 전시한다고 하네요. 다음, 이노데비입니다. 국내 최초의 VMS 전문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업체입니다. 인공지능 영상 보안솔루션 개발을 주사업으로 영위 중이고 이번 보안엑스포에서 주차관제 시스템과 출입 통제 시스템 관리 솔루션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휴네시온입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업체라고 하네요. 휴네시온은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네트워크 접근 통제 솔루션과 보안 위협으로부터 내부망의 보안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SSR입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로 보안 솔루션 개발 및 정보 보호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이고, 최대 주주가 질환지교 시큐리티인 점도 체크하세요. SSR의 솔리드 스텝은 7년 연속 조달 정보 개방 포털 기준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검증된 솔루션이고, 이 솔루션에 대한 전시가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 K사인입니다. 암호 알고리즘 및 보안키 관리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보안업체이고 암호화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네요. KSI는 암호키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플랜티넷입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망을 통해서 유해 사이트 필터링 서비스를 상용화한 업체라고 하네요. 플랜티넷은 악성 코드 등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을 제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안랩입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 정보보안업체입니다. 안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협 정보 수집을 통한 대응력 강화가 가능한 솔루션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윈스입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 공급 및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윈스는 네트워크의 지능형 차세대 침입 방지 시스템 장비를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슈프리마입니다. 바이오인식 시스템 및 바이오인식 솔루션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슈프리마는 차세대 출입통제 솔루션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사무실부터 대형 건물까지 모든 출입문에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세계보안엑스포 참가기업과 일정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